12월 12일, K리그 승강 플레이오프인 강원과 대전의 최종전입니다. 1차전에서 대전이 1대0으로 승리하여 오늘 대전이 유리한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전반 17분 이른 시간에 대전의 이종현 선수가 멋진 30m 중거리 슛을 터뜨립니다. 골키퍼가 다이빙했으나 워낙 잘 맞은 슛이라 왼쪽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네요. 이 골이 들어가는 순간 강원의 좌절감은 깊어집니다. 대전 승격의 꿈을 담은 이종현의 세리머니입니다. 이제 강원은 세골을 넣어야 잘려하는데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전반 26분, 오늘의 수은인 강원 김대원의 왼쪽 돌파와 컷백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대로 대전 이지솔의 발을 맞고 굴절골이 나와 대반전에 시동이 걸리네요. 전반 28분, 이어진 강원의 코너킥 상황에서 강원 임채민의 멋진 헤더로 단숨에 합산 스코어 2대1로 만들어버리네요. 이게 다가 아니다란 듯이 관중석을 향한 임채민의 응원동료 세리머니를 보여주고 기쁨도 잠시해 볼을 가지고 하프라인으로 뛰어오는 임채민 선수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합산 스코어 2대 1을 만들었지만 대전이 어웨이 골이 있어 이대로 끝나면 대전이 승격합니다. 강원의 최용수 감독도 아직 무덤덤한 표정이고요. 그러나 잠시 후 기적이 일어나는데 베테랑 한국형이 골대 앞에서 신들린 듯한 돌파로 승격골을 넣어버립니다.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4분 만에 3골을 넣어 K리그 잔류를 하다니 보고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날 경기장을 찾은 강원 응원석은 난리가 났습니다. 요즘 K리그 재미있지만 이런 경기는 처음입니다. 합산 스코어 3대2로 역전시키고 이제야 환호하는 최용수 감독입니다. 역시 이영표 사장과 최용수 감독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후반 추가 시간에 황문계의 골로 잔류를 확정시키고 과연 독수리같이 순식간에 승리를 낚아채는 승부사입니다.